1986년 3월 4일생의 한국 나이로 37살이다. 2005년 SK텔레콤 광고로 데뷔하고, 2006년 MBC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배우 데뷔를 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이 그리워 한국으로 입국하여 CF 모델로 활동하다가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데뷔했다. 2006년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은 방영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현재까지도 레전드 작품으로 손꼽히며 유튜브 채널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데비작 신인으로 엉뚱발랄한 무식의 대명사이면서 미스터리한 인물 강유미 역을 맡아 무리없이 소화의 네모 서 캐릭터의 인기도 높이고 시청자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받으며 인지도 를 쌓았다. 분명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찾는 키스신이 있다. 2018년 배우 박서준과 박민영이 출연한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키스신 이다. 특히 박서준과 박민영의 지난 키스신 은조회수 3억 뷰를 넘은 상태다. 영상 속에서는 박서준과 박민영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첫날 밤을 보내는 키스신이 담겼다. 이분 남짓한 영상에서 두 사람의 대사는 사랑해요 밖에 없으나 두 사람의 불도저 같은 키스신은 드라마를 애청했던 시청자뿐 아니라 누리꾼의 시선도 단번에 사로 잡았다 이를 본 누리꾼은 이분 동안 숨도 안 쉬고 봤다. 영상 무한 재생 중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민영은 김비서가 왜 그럴까 제작 발표에서 회 이번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다. 오피스룩에 맞는 핏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연애가 중계 인터뷰에서 한복과 오피스룩 중 뭐가 더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나? 라는 질문에 오피스룩이 내 체형과 잘 맞는 것 같다. 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박민영은 4달 동안 매일 PT를 받으며 다이어트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단 또한 닭 가슴살 위주로 먹으며 체지방을 줄이며 슬림한 몸매를 완성했다. 그 결과 따라 입고 출근하고 싶은 박민영표 김비서룩이 시청자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다 한때 박민영 성형전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이에 박민영은 당당하게 성형 고백을 했다. 박민영은 중학교 때 쌍코플 수술을 했다고 하며 코성형 수술도 했다고 한다. 쌍커풀 수술과 코수술은 모두 중학교 때 했다고 하는데 쌍커풀 수술은 박민영의 어머니가 예뻐지라고 해주셨다고 하며 코수술은 코뼈가 삐뚤어져서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박민영이 성형을 부인하지 않고 고백한 점과 본업인 연기력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성형 연예인들에 비해 안티가 적기로도 유명하다. 특히 박민영은 성형 후 얼굴이 매우 자연스러워서 성형을 계획하는 여성들에게 우상 같은 존재라고 한다. 2022년 9월 28일 디스패치에서 새로운 열애설을 보도했다. 박민영이 남자친구의 자택인 한남동 빌라에서 출퇴근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으며 양가 부모와도 교류할 정도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열애설 상대인 강종현은 경제사범으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며 kt의 사문서를 위조 수백억 원을 편취하여 특정경제가중 처벌법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범죄자이다. 이후 해당 자금을 활용해 여동생 강지현 명의로 상장사세곳과빗썸라이브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후속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썸의 실질적 소유주로 밝혀졌다. 9월 29일 오전 강민영의 친언니가 2022년 4월 인바이오젠의 사회이사로 등재된 것이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소속사 명의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주된 내용은 강 씨와는 이미 결별했으며 많은 금전적 제공을 받은 적도 없다. 언니인 박모 씨도 인바이오젠의 사회이사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정도로 요약 가능하다. 현재 드라마 월수금 화목도 방영이 한창 진행 중인 때 불거진 논란이라 시기가 좋지 않기도 하고 평소 단아함과 발랄함이 공존하는 로코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던 박민영의 비. 상대 강조면의 이력이 너무 이례적이라서 이번 열애설로 입은 이미지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리즈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작품들 모두 흥행하길 바란다.